주님의 힘으로 나 구원하소서 찬양해 영혼까지 은혜롭도록 내 안에 깊은 사랑 바칠 수 있게 기에내 모든 것을 바치게 세상에서 방황하며 주님을 있다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 구원하소서 나의 죄를 감싸주소서 거짓과 탐욕들을 떨쳐버리고 그몸의 빛을 향해 죄사하도록 두려움 가진 자여 놀라지마 모든 것. 죄를 감싸주